아니 나 근데 진짜 나는 엘프고를 몰라 <웃음> 괜찮아 우리 진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 아니 그래. 엘프고.. 에, 우리 중에서 엘프고 전문가는 방울이 밖에 없어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엘프고 어디로 아, 가? 와개 아, 오랜만이야 미쳤어 좀비고는 내체애게이 아니야 난 엘프고야 나 아, 덤벼 덤벼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, 근데. 그니까. 아, 내 걸려. 오케이 됐다 이거, 이거, 여기, 여기, 여기 쭉 가가지고 검한번 휘둘러. 먹었지? 응. 광화석은 진짜 중요해. 많이 먹어도. 난 소드마스터가 될 거야. <웃음> 난 마검사가 될 걸. 이도시 오. 뭐. 냉기 마법. 냉기 마법. 냉기 마법. 얻었으니줘야지화줘야 마법. 할까? 마법. 냉까 마법. 냉기 마법. 냉기 마법. 냉기 분법드기마 어 이건 사! 분버드의 아이랑 강화석은 사고 수정파편 조각은 별로 쓸모없긴 해 좋아 님들 지금 피해 얼마 됐지? 됐지? 잠시나140 아, 음, 140이구나 뭐고양이어쩌어쩌 하면서 뭐라 말을 할 거야 아 마법사 고려구나 우유 줘 아우씨 상자 먹고 싶다 아 저거 상자, 아, 상자 뭐야 저 상자 <웃음>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먹으러 가는 거 개웃기네. <웃음> 아니, 그냥 나도 따라가는. <웃음> 아니, 그 뭐, 여기서. 난뭐 아, 그런 거였어? 않았어? 어, 보습상이다. 여기 뭐 사야 돼, 우리. 우리 승풍 얻어야 돼, 승풍. 순풍. 순풍 응, 응. 이거 모든 걸다 사, 지금 여기 있는 거. 우리 그래도 순조롭게 하려면 화염은 있어야 되니까. 응. 이거 이제 어떻게? 그냥 쭉 가면 된다니까 내가? <웃음> 어, 쭉 가면 <축하하면> 되는구나 진짜. <웃음> 그냥. <웃음> 가고 가서... 내가 이거 전에 여기야 어, 뭐? 여기 하나 여기 더 있어. 펜타클? 아, 어, 펜타클이구나 이게. 어 여기 안 오면 안 되겠네. 화염니다 화염. <웃음> 음. 이거 호랑이한테 전달 신비한 고. 이거 호랑이한테 전달해주고. 상관있어? 그네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공사한테 가면 끝나있을거야 나 신비한 고옥 없는데? 세공사한테 말 걸었어? 호랑이한테 이것 좀전해주막 하지 않았어? 아니? 세공한테 500고옥도 주고 응 했지? 응 줬지? 응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갈 수 있지? 응 그리고 나서 이제 호랑이한테 그걸 달라고 해 신비한 고옥을 아이템이 없어 신비한 고옥? 응 버그인가봐. 너, 그러면, 너 지금 이 아이템 없으면은, 호랑이한테 한번더 갔다 와야 되는데, 그러면. 좀비고, 버 어, 그, 지 그, 버그 야, 어디냐? 야, 야, 야. What? Why? 그거, 화염, 그, 강아지 있잖아. 그거 어. 두번말 걸어야 돼? 어. 어, 나한 번밖에 와. 미친 <웃음> 두번말 <번만 웃음> 걸어야 돼, 그거. 아니, 한 번밖에 와요, 그럼. <웃음> 너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 그거 아니었어. 아, 어썸패스 탓적이 아니라 니를 탓해야 된다 이씨. <웃음> 아니 그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. 어쩐지 곽중현이 무슨 강아얘기만 하더라. 이거 뭐야? 차장님 분명 영상을 보고 있단다. 나안 떠. 야, 그럼 강아유한테 이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<웃음> <웃음> 어 나개꿀잼이라저 지금 어이가 없어. 서 <웃음> 웃지마! 웃을게 아니지 <웃음> 딱 맞췄다 아하하 나란 녀석 뭔가 타트가 터지는게 느리긴 한데 여기 불구덩이 중간에 상자 하나 있긴 해오 음. 어, 뭐야! 오, 있지 있지 근데 뭔가 하늘막 클럽에 뭐 그럴 거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네? 어 뭐야! 어? 어? 그림자꽃이래 우리 골드 얻어야지 골드 얻어서 어? 뭐야 여기도 있다 어? 광화석이야 광화석 아, 여기 아, 있어 광화석이면 물러날 수 없겠지? 일로 오세요 젠장 그냥 먼저 가지 말아야겠어 우리 내가 부비부비다산공해 <웃음> 어, 됐지? 이제 없지? 없는 거지? <웃음> 계속 가, 계속 같은 말 하면은 그냥 가. 나 어. 다시 오긴 싫어. <웃음> 나도. 아. 동감이야. 빨리 이곳에 벗어나. 참원. 로드. 참원. 어, 지금 보니까 뭔가 별거 아닌거 같지 뭐다. 거 아닌 아, 마뭐 아닌 거지. 보이는 게일부 아닌 거 같아. 별거 아닌 거 맞아. 나 와서 이제 여기에 나가면 안 돼. 그럼 우리 뒤져. 어? 어? 어? 나가면 안 된다고 어.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어? <웃음> 우리 <웃음> 여기 가야 되는데. <웃음> 저기 나가는 길이었어? 그거야. 이젠 가지 말자 저기. 제일 빠른. 아, 맞아, 맞아. 제일 빠른 다이빙이다. 어. 지금 이 피를 가스로 채우긴 애매모하니까 그냥 갈게. 무용. <웃음> 아, 와우! 상자! 진짜.. 아 이거 뭐야? 거기서 먹는 거야? 나 이렇게 먹었는데? 어! 미친! 아 어. <웃음> 어, 뭐야? 나 잔머리 썬 거였네? 잉? <웃음> 어! 마법 레벨 올랐다! 얘네.. 얘네는 그냥 검으로 싸워야겠다! 검이 너무 세다! 오케이! 어. 와 이렇게 멋진 리허설은 처음이야 그러면은 우리 내일은 챕터 2닫길래응 어.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 챕터 3 안녕 에.